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가십니다. 출입문 가십니다. 오른쪽 <목소리>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성일병원역입니다. 어?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서울역, 의정부, 수원, 인천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도> The stairs leading to Sungil Hospital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.